네 이놈 아프다고 신을 받고 힘들다고 신을 받고 그런 엄치기 전에 알아봤어야지. 그 제자 맞다. 묻고 싶은 거 물어봐봐. 아니 저도 그거는 알고 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넘쳤다. 그래서 힘들다. 네 맞습니다. 뭐가 맞아? 힘든 거. 어, 네가 진작에 알았었잖아. 다 이제 보고 듣고 그건 이미 다 했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네 이놈 아프다고 신을 받고 힘들다고 신을 받고 그런 엄치기 전에 알아봤어야지 너한테 주는 예감육감, 직감, 신감 해서 여기를 가라 했을 때도 네 스스로도 다르다는 라거 알고 왔잖아 여기 너한테 와 있는 신명은 있어 문씨가 됐든 황씨가 됐든 황씨 가정도 신명줄이고 문씨 가정도 신명줄이야. 좌청룡 500호가 만나서 사니 같이 못 사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네. 황씨가 너한테 저줄리 만무하고 문씨니가 황씨한테 지기 만무하고 네가 신이고 아니고 는난 관심이 없다. 네가 부려먹고 안, 해, 안 해먹고는 또 관심이 없고 왜 신은 그렇게 해서 온게 아니니까. 너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꿈에 선몽해주고 시그널을 줄 때는 달리 해석하라 했는데 단한 번도 달리 해석해본 적이 없고 네 고집에 다 밀어내고 나는 그럴 수 없다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고 오다가 말안 들어서 때리니까 아프지 도와, 도와주세요 도와 뭐를 도와줘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 오늘날에 황씨가정 문신 명당을 둘러보니 천상옥경의 기름을 열고 천지자우 신명님 내 모시고 만조백간의 하의를 받아 일월 성신인전 기름을 열고 옥황상제 옥집마마부인성길을 잡아 이황씨가정의 대대손손 비어나던 조상칠성 이 줄이 다 막혀본지가 언젠데 문씨가정도 똑같고 그래서 오늘날에 부모 덕이없고 형제 덕이없고 남편 덕이없으니 남편과 의논공론이 안 맞다 남편도 제자요 너도 제자 딸들도 제자고 아들도 제자다 그러니 그신감을 가지고 아가 알아보아라 한지가 언젠데 이 아이들이 지금 20년이 넘었다 안할 거라고 막아놓고 개종하고 개종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잘 못했습니다 왜 해볼대로 종교 바꿔고 잡지를 다 해보고 나도 안 되겠드나 하늘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어. 네가 구를 파고 들어가서 선글라스 끼고 앉아 있는다고 해를 못 느껴. 본능이야 본능. 너 16, 17살 때 벌써 이미 다온 신이야. 예감으로 출납하고 직감으로 출납하고 점통수로 출납하고 이런 일이 있겠다 없겠다. 꿈으로 선몽, 자몽 다 줬던 넌데. 잘못했습니다. 그거 피해보려고 도망가듯이 시집가서 살아보니 저놈도 신감이라 만나는 족족 싸우고 은은 공론 일도안 맞고. 그래서 귀신이 붙어가 신으로 변복해가 줘도 너는 신이다. 신에서 줘도 신이다. 조상에서 줘도 신이다. 이미 유통기한 다 지나고 끌어가 넘쳐가 철대반죽인데 무엇을 도와줄꼬? 조상의 가리가 돼있어. 신의 가리가 돼있어. 허주뜬기 가리가 돼있냐고. 문제는 그거야. 신이 왔다. 설마, 네가 야렸잖아. 아닐 거야. 아니겠지. 네가한 세월이 20년인데. 그때는 아니, 몰랐어. 아니었거라고 생각했고. 응, 아닐 거라 생각했고. 아니었으면 좋겠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두렵고, 무섭고, 내가 왜, 뭐 때문에 이게 강했다고. 맞습니다. 그땐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도망 나왔다고 선생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맞다. 안 맞다. 인지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짚어가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네가 살아남는다고. 근데 신에서는 문씨 가정에서 저기 황씨 가정에서는 그래. 솔직히 네가 새끼를 낳두고 도망을 가. 용서가 안 된다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너는 네 싸움이라고. 네 현무양처에 신랑도 안 맞고 자식도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하면서 네가 발로 겉어차고 나간 거야.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아무리 문 씨가 살리려고 해도 황 씨가 찌르고 들어오고 그러니 너 혼자 바람결에 구름결에 기대면서 살라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그래도 가위 눌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꿈에 선공을 줘도 네가 꼼짝을 안 하고 견뎌내고 참으니까 신은 아 약발이 이걸로 줘가지고는 니가 못 깨우치겠구나 싶어서 더센 약발로 때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멍청해진다. 끌어서 넘치니까 멍청해진다고. 멍청해지니까 사회생활도 안되고 점점점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안되고 귀신이 됐던 신의 기운 공청은 날로가면 세지고 그래,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를 중심을 잡고 생각해보면 이미 이쪽으로 다 팔린 거야. 정신도 육신도. 그러니 그때부터 더 두려운 거야, 네가. 아니야? 왔어요. 도저히 목을 서서히 쪼아오니까 네가 그때는 딱 누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네가 지금 상태가. 근데 신문도 열렸지만 귀신의 통문도 열린 걸왜 몰라? 그리고 조상의 벌전도 열린 걸왜 모르고? 허주나 허신들이 끼어 있는 걸왜 몰라?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이러고 살았냐 이 말이야. 이거 가리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다. 도와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리를 잡아서... 어떤 게 옳은 것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옳고 그름 오르면 어디까지가 옳은 건지 어디까지가 내가 나쁜 건지 다 가려내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신을 영접을 하고 신에서 너한테 뭘 하자는지 정확하게 오다가 떨어져야 제자가 출발을 해서 간다 이 말이다 신당 차린다고 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물 뜬다고 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향 피우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선녀 애기라도 잘 찾아야 몸줄을 찾아야 혈기마다 화색 주고 상생한 기운을 주는데 선녀 잘못 찾다가는 원앙 찾는다 신과 귀신 한끗차이한끗 네. 너는 이미 끌어 넘쳐가지고 덕지덕지 덕지덕지 덕지 너무 많이 붙었다 이것들을 다 대폐질해서 다 닦아내고 벗겨낼 거다 벗겨놓고 사이사이 낀 때를 다 벗기고 해야 할수 있다. 알고 가고 깨우치고 가고 알아가고 감사해 가고 어, 아 신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 느끼고 가고 깨우치고 가면 거기서 벌써 잠은 자다 하고 고해를 시작하고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이기는 방법도 수가 생긴다 이 말이다. 네. 알았지? 네. 음. 감사합니다. 그래. 음. 아, 이 분은 제작진한테 들을 때 자기가 신이냐, 아니냐, 신병, 무병으로 무척 아프다라고 여기까지만 들었거든요. 근데 신은 맞아요. 맞고, 벌써 16, 17살 때부터 신감은 다 열려 있었고,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그 다음에 꿈의 선몽, 그 다음에 화경까지도 다 봐요. 옆에 뭐가 움직이는 것까지. 근데 귀신인지 신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24, 사5년 전에 신이 온것 같아요. 스스로 터졌고. 통찰문이 저렇게 쉽게 터지는 제자는 없거든요. 그 자다가 터지면 무불통신이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골든타임이 너무 오래 오면서 때가 묻고 여러 가지 비바람에 다핥어져가지고 사람이 이제는 신이 있다 해도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는 여력이나 역량이 조금 기한이 지나버렸다? 그래서 몸도 멈추고 정신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생활도 지금 멈춘 것 같아요. 그 시기와 때를 놓치고 나니 이 상황이 와서는 지금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제정신이 안차려지는데 어떡하지 계속 지금 그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지금 굴복한답시고 물을 떠놓고 기도를 했고 이러면서 허주어신 타순탐행들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빙의가 온 것도 아니고 완전 신감도 아니고 근데 너무 신이 세다 보니까 오늘 하루 안에 다 치료를 할수 없고 급살이나 진짜 내가 아이 사람 며칠 내 사고 나겠다 그런 응급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뭔가를 해주기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신들은 하는 과정이나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이 나서 상담을 의뢰하시면 그때는 정확하게 짚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심감으로서 얼만큼 끌어넘쳤고 어디가 모자란 거를 정확하게 조율을 해서 재고를 해보고 그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또 다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열어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